다 탔네 다 탔어 냄비가 다 탔어 아 대체 설탕을 넣고 얼마나 끓인거야 이거 누가 그랬어 응? 응. 다른대로말 안해 누가 그랬어 야, 오빠가 하자고 해서 했는데 음 아이 야 너도 좋다고 했잖아 아이 그렇긴 한데 어? 죄송해요 엄마 엄마 냄비는 요루루가 데워 먹은거야 아 진짜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하나도 하나도 없다니까. 아이고 아이 서로 반성은 안 하고 안 되겠다. 둘다벽 보고 손 들고 있어. 음. 음. 여보 그래도 애들이 꿀젤리가 얼마나 먹고 싶으면 저랬겠어. 아유, 정말. 아유. 아 애들이 이렇게 놓은 거 보니까 갑자기 나도 옛날 생각 나네. 나도 어렸을 때 엄마 몰래 달고나 먹다가 국자 다 태워먹었거든 그때 얼마 엄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응. 그랬었지 아무래도 애들이 당신을 닮았나 봐 아주 말썽꾸러기들이야 아주 그러게 아니야 너벌안 쓰고 뭐해 손 들으라니까 됐다 아, 도망 하이구 <웃음> 아이고 오늘도 퇴근이구만 음... 100% 천연 꿀젤리 팔아요 직접 만들었어요 음? 천연 꿀젤리? 어 꿀젤리를 파네 우와 애들이 아침에 혼난 게 생각나는데 애들한테 하나씩 사줘야겠다 아유잘 생각하셨어요 요즘엔 유튜브에서 이게 난리잖아요 네, 하나 사가세요 우와 근데 할아버지 이 꿀젤리는 좀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색을 보면서 먹으면 아주 재미있고 좋을 것 같아서. 그, 전연 색소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이야, 좋은데요? 그럼 이거 색깔별로 하나씩 싸주세요. 음, 아주 좋아요. 아, 맛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다. 얘들아. 얘들아. 아빠가. 꿀젤리를 사왔어요? 와, 꿀젤리! 와! 와 꿀젤리! 뭐? 어? 음. 리아랑 요루루한테 어떤 색깔 주지? 이번에 꿀젤리에 색깔이 있는 거거든. 음. 음. 음. 요루루한테 초록색 줘야겠다. 아싸. 그리고 리아한테는 노란색. 오, 오, 오, 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음. 여보, 우리도 꿀젤리 먹어볼래?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있거든. 응. 그럴까? 음. 응. 와, 초록색 꿀젤리라니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까? 어, 어 뭐야? 모이 좀 이상한데? 무슨? 오상... 오빠 어, 나. 어 나야. 뭐야? 갑자기 나야. 왜 그렇게 됐어? 몰라. 코도록색 골짜기를 먹었더니 몸 이상해졌어. 어. 어 야. 아! 어, 왜이래 안돼! 어. 어, 어. 어. 갑자기 막 팀이 아! <웃음> 야. 정신을 놨는데. 그러니까 노르르가 꿀젤리를 먹고 능력이 생겼다는 거지? 나도 먹으면 능력이 생긴 거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난 세상을 꼭끌로 매달리는 능력을 가지는 건가? 오! 오! 오예! 여보! 이 꿀젤리 먹어봤어? 응응 음, 아직 안 먹어봤지 나도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이 파란 색깔 한번 먹어볼까? 음, 음, 음. 맛있다 음? 어때? 어 갑자기 입이 입이 갑자기 근질근질해! 어왜 이래? 어, 어. 어?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배는? 할배! <웃음> 어 어여보, 어여보, 어막내 어. 입에서 어여개가 계속 나와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다고. 자가용의 그래. 반대말은 커용. 보 어여보, 어어왜 이러지? 어 어여보, 어여보, 어여보, 어여보, 어여보, 어여보, 어여보, 어여보, 어여보, 만여보 어여보, 어여보, 어여어그보어 오. 어어어어어어어 꼬뽀. <웃음> 어, 리아야 너왜 그래? 널 젤리 먹을더니 꼬꾸로 걷게 됐어. 아, 아니 아 갑자기 리아를 보니까 갑자기 입이 근질근질하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바나나가 웃으면 바나나킥. <웃음> 어, 미안해 미안해. 어. 너무 썰렁했지? 아 어. 여보. 아무래도 이 꿀젤리한테 이상한 능력이 있나봐. 리아도 거꾸로 매달리고. 오, 그래요? 아유 진짜 썰렁했네. 어! 아, 그럼 나도 한번 먹어볼까? 그래 빨간색은 어떤 능력이려나? 궁금한데?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어! 여보! 갑자기 내 몸이 이상해요! 어? 어? 어? 어? 어? 여보 탈라지는5초 어? 동안 어디 다녀온 거야? 어, 나 마트에서 장 보고 왔어. 장 보고 왔어? 어, 어, 어 아무래도 그 그걸 먹으니까 내가 이렇게 엄청 슈퍼 빨라진 것 같아. 오 그렇구나. 여보 근데 이이 이 재료를 보니까 김밥 해 주게? 김밥이 주면 김밥이 주면 어디로 가는 줄 알아? 뭐? 바로 김밥천국! 헤헤! 쿡로르 삥뽕! 미안. 아... 그나저나 근데 요런 어딨지? 응. 음. 아까 어?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왜? 음. 이상해졌어 애가. <웃음> <웃음> <웃음> 아빠 어? 으.. 오빠! 오. 아, 무비 이상해! 어! 어! 어! 어! 여보, 어! 아마 우리 딸이 남자가 된것 같아. 어! 아니, 어? 그럼? 어... 어? <웃음> 아! <웃음> 어! 어! 어? 아니 도대체 그 아저씨 우리한테 무슨 꿀젤리를 준 거야? 우리 이상해졌잖아.